보람이 첫 촬영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똑같이 했더니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보람이 아니 슬람이 입니다 좀 이거. 많이 슬림해지긴 했는데 슬람이 열람이 후보 보러 일단 됐고 보람이를 드디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<목소리> 저 내일부터 번호 바꾸고 얘 연락 10kg 했거든요. 어... 그래도 우리 보람이가. 오늘 아침에 무려 체중이 56.4kg. 어제만 하더라도 체성분 측정할 때 57.1이었는데 56.4kg를 찍고 총 체중은 7.6kg까지 감량을 했어요. 골격근량을 유지하고 지방만 빠졌어요. 그리고 촬영 하루 전날인데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빡센 운동을 시켰어요. 서킷을 한 30분 넘게 했나? 내일 프로필 촬영하거든요. 그래서 24시간 정도는 케어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오늘... <웃음> <웃음> 결국 마지막에 맞았다. 저 진짜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데,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, 바디 프로필 촬영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하루 전에꼭 가세요! 다 붙일 수 있겠네요. 시언니요 어떡해 나 지금 머리에서 피나는 줄 알았어요. 버금이 들 죽어요. 하면 안 돼. 죽어. 뼈 밖에 안나 그러고 나서 커플 마사지 받고 저희 집에 데려갔어요. 홈트를 저녁에 제 영상 또 4개 시키고 그 다음에 응. 유산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팩까지 얹어주고 아주 뭐, 뭐, 뭐 호텔급 서비스 서비스를 남의 집에서 이렇게 땀날 일이야? <웃음> 그리고 보람이 첫 촬영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똑같이 했더니 그냥 무슨 사람이 이렇게 퍼져있다가 갑자기 막허리허리 여리여리 막 난리 네. 났어요 네.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진짜 어쨌든 고생 많았고 지금 보람이는 개인 촬영을 지금 두 컨셉 한 상태예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촬영을 들어갈 텐데 개인 촬영 하니까 몸이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셔가지고 분명히 거기 에몇 급밖에 못 고르는데 쌤 사랑합니다. 보람이 지금 쌩쌩하잖아요. 이게 제가 아까 수박도 먹이고 이제 한번 빵도 먹고 이따가는 또 치킨을 먹을 건데 따다닥 촬영을 마치고 치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그럼 마 일단 촬영을 할게요. 할게은 언제 먹죠? 주는 거예요. 으로됐어면어 안녕하세요. 오늘 수박 두 조각 먹었습니다 <웃음> 아. 아, 음. 한번더 먹어도 될까? 잘... 세 조각 먹어 밀치하이 야물치 나눠먹자 내가 빵을 6만원 치자야너 아직 옆에 있으면 그럼... 너 대감이야 <웃음> 따로 있어 멸치빵 먹었어? 안 먹었어? 빵이 줄게, 빵이 줄게. 오, 오, 빵 줄게 멸빵 먹을 때 이거 빵 먹을래 어? 아찐팥아너팥 아, 싫어해? 다른 아, 아, 일단 갈라볼게요 와한 음 아, 입만 어? 먹을게요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어. <웃음> 내먹을게 <웃음> 맛있네? 네. 아니, 먹잖아. 아, 무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치킨까지 먹고 보람이한테 잠수타 그랬거든요 스로가고있습니다빨 잠수 <웃음> 타자 빨리 다그거요고은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아, 아, 오늘까지고 내일부터는 조리니 아, <웃음> 이렇게 일단 한잔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감이 소감. 어떠세요? 아, 소매 <웃음>